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인 투자자문의 김주랑 과장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김강주 대표님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대표님 저 투샷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투자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저번 주에 포모에 대해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뉴스, TV에서 주식, 코인, 부동산 뭐 이런 걸로 돈 많이 벌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게 바로 포모 증후군이거든요. 네. 이게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모라는 단어까지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네, 최근 또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해서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뭐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ear of Missing Out 그 약자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소외불안증후군, 고립공포증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만 빼고 다 부자된 거 아니야?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멋지고 흥미로운 일 겪고 있는 거 아니야? 나만 박탈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이야기하는 증후군이에요. 한 번쯤 은 아마 다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아, 저렇게 주식으로 돈잘 버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 내 수익률보다 훨씬 높네? 어, 나, 나좀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내린 결론은 또, 아, 그래, 내 기준과 내 원칙대로 꾸준하게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포모, 포모 증후군을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번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한 이야기보다는 잘된 이야기가 더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포모 증후군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다. 저도 겪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겪는 그런 감정이다. 이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포모 증후군과 굉장히 밀접한 단어로 벼락거지라는 좀안 좋은 단어가 있어요. 네. 이 벼락거지라는 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좀 생겨난 말인데 내 소득은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부동산, 코인, 주식 이런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걸 보유하지 못하거나 뭐이 상승기에 탑승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그 자산 규모가 줄어들면서 뭐 이런 박탈감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이 집값 상승세나 뭐 주식 상승세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재테크에 좀 무지하고 관심 없던 분들이 하루 아침에 어, 벼락거지 신세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이 단어도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박탈감을 표현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네 동아일보 기사 출처 내용인데 이 같은 대학을 나온 채모 씨와 전모 씨의 부동산 자산 격차 그래프예요. 이 둘은 2012년에 대기업에 함께 입사를 했고요. 뭐 비슷한 연봉일 테니까 비슷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2014년에는 오히려 이 전모 씨, 파란색 그래프가 네 1억 5천만 원으로 최모 씨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렇죠? 더 그래프가 위에 있죠. 근데 이 빨간색 최모 씨가 이렇게 뒤처지는 듯 하다가 2016년에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1억으로. 갭 투자를 했어요. 어, 이갭 투자를 딱 함으로써 갑자기 여기서 그냥 최모씨가 치고 올라갑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타서 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 격차를 벌리기 시작한 게 아파트 매수라는 사건이네요. 첫 번째 아파트 2016년에 매수하고 2017년에 두 번째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네, 아파트가 두 채네요. 네, 갭 투자를 두 개를 하면서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 쭉 올라오는데 또이 상승세를 가만히 있지 않고 아파트를 갈아탑니다 네, 정말 이 아파트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실천하는 실, 실행력까지 겸비했네요 이 최모 씨가 그러면서 자산 규모가 17억 5천만까지 올라오게 되네요 반면에 전모 씨는 초반에 최모 씨보다 좀 부자였는데 어 그냥 전세로 쭉 살았나 봐요. 그래서 전세로 그냥 쭉 사니까 자산 규모가 늘어나지 못하고 네 3억 5천만 원 전세 자금만 가지고 있네요. 자 결정적으로 코로나19 발발 이때 유동성이 급증하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폭증하죠. 이때 이 자산을 가지고 있던 최모 씨의 자산 규모가 부자가 됐죠. 완전 자산이, 어, 늘어나면서 부자가 됐고, 반면에 전모 씨는 그냥 전세 자금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자산 급증, 이 시기를 못, 못 잡은 거죠. 네, 탑승하지 못했어요. 그냥 전세만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출발을 한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네, 그 선택이 뭐 좋냐 나쁘냐 이걸 그 가르, 가르는 가르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따르겠지만 어떤 결단력, 실행력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죠. 이 둘은 분명히 같은 출발을 했어요. 대학 동기이고 같은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오히려 출발은 음, 전모 씨가 없었는데 음... 재테크에 대한 관심, 실행력, 뭐, 요런 또 시기적인 운도 따라줬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졌는데, 네. 이 표를 보면 상위 20%. 이 상위 20%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코로나 2020년 이후에 2021년까지 1년 동안 플러스 5.9%.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위 20% 이 조금 하위 못 사는 분들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그냥 횡보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1.1% 하락. 코로나 시기부터 2021년까지 오히려 월 가구 소득이 내려갔어요. 어, 이렇다 보면은 또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부족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자산 격차, 또 가구 소득도 이렇게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정말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상위 20%와 하위 20%의 이 격차가 다섯 배가 넘네. 다섯 배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을 보는 2030의 투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최보씨 전모씨의 그런 어, 사례를 보면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투자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주식, 신규 투자자의 53.4%를 차지하는 게 2030이고 5대 증권사 신규 계좌의 54%를 차지하는 게2 0 3 0 4대 가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게 2030이네요. 네, 정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또 수치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또 아파트 매입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2019년에 28.3%였던 게 2020년에 29.2%로 올라오고 2021년 31%까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출처구요 주식 뿐만 아니라 어, 코인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어, 매입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코인 부동산 사회 초년생인 2030들은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빚을 내요 네. 2021년도 10대 증권사 2030세대 신용융자 이용자 수가 2만명대에서 5만명대로 급증을 했네요 네, 신용융자, 그러니까 자기 여유자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융자, 빚을 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시드가 많아질수록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잃을 때더 많이 잃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잃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항상 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또 용감한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소득, 소득은 소득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부채 속도는 늘어나는 게 굉장히 급격합니다 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부채는 이 빨간색 그래프로 엄청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엄청 빠른데 이 월소득은 거의 횡보 추세예요 지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냥 500만 원대에서 살짝 등락 있는 수준으로 그냥 거의 변동이 없어요 반면 부채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 부채가 지금 2021년에는 20배까지도 어, 급등을 했네요 네, 소득보다도 훨씬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빚까지 내면서 주식시장, 뭐, 코인,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데 사실 아무도 강요하진 않았어요. 네, 영화 작전의 한 장면인데 음, 주식시장은 전쟁이다. 근데 이 전쟁터에 딱총 하나 들고 뛰어드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이런 세력들은 사실은 우리 개인에 비해서 자본력, 정보력에서 더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 개인들은 그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왜? 또 상황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양극화, 뭐 코로나로 인한 자산 격차 벌어짐. 등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않나. 어떤 그 포모를 겪는 거죠. 내가 빨리 어떤 거를 투자해서 자산을 늘려야겠구나. 이런 조, 조급함, 박탈감 근데 네, 이런 게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떠민 건 아니었어도 상황이 그렇게 좀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이런 시장에서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 시작을 하는 거겠지만 항상 반대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에는 또 이런 위험요소가 있어요 회색 콧불소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뭐 회색 콧불소는딱 그냥 엄청 크죠 그리고 이렇게 쿵쿵쿵 걸으니까 진동도 있겠죠 걸어올 때 그래서 분명히 좀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감지를 할수 있어요 어 회색 코뿔소가 오고 있구나 좀 지속적으로 경고를 주고 있구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 위험 신호를 좀 회피해요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냥 아이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할 때, 이런 유동성 파티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걸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럼 회색 코피소가 걸어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뭐 괜찮겠지. 이런 아니랑. 그러면서 이제 영끌해갖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이제 금리 인상기를 맞으면서 또 이자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상황 이런 거 겪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회색, 회색 코뿔 속 이런 건 우리가 충분하게 좀 대비를 할수 있는 위험 요소인데 이게 사람의 마인드가 딱 정확하게 심어져 있지 않으면 또 이런 위험 요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한다 그쵸 반면에 블랙스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원래 뜻했었는데 그러니까 까만 백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었는데 어느 날 호주에서 진짜로 까만색 백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발생하는 거를 이 블랙스완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진짜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일어날지 않아, 않을 것 같았던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게 블랙스완. 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터졌죠. 어, 아 요즘 시대에 무슨 전쟁이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네, 진짜로 전쟁이 발발하는 걸또 겪었죠. 근데 그런 좀 사고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뭐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터지는 거를 또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좀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때도 있고 어? 일어나지 않을, 않을 것 같았는데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두 가지 다 항상 그 시나리오에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네, 뭐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다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또 주식시장도 좀 꺾였고 부동산도 그냥 재미없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코인도 그냥 등락은 좀 있지만 네그 2020년에 비해서 많이 또 내려온 상황이고 자 four 모 증후군이 있었는데요 4보 증후군도 있어요 이거는 Fear of a better option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for 모보다 더안 좋은 부정적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 이거는 다른 일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결단을 딱 내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만약에 조직 내에서 조직 내에서 이런 for 모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구성원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혁신가, 리더로서 좀 부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음, 여러분들도 아마 이 포보 증후군을 좀 겪어보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선택장애죠. 선택장애. 음, 워낙 정보가 넘쳐나고 뉴스도 너무 홍수처럼 많으니까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떤 투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현명한지 어떤 게 베스트일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내 상황이 더 그냥 지연될 뿐이지 더 나아질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부 증후군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물론 신중한 판단은 중요하겠지만 네이 포부 증후군에 매몰돼서 다른 일을 못하고 다른 일에 지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이런 포모도 겪고 포보도 겪고 뭐 회색 코뿔소도 만나고 블랙스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투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의 투자 성적은 썩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신규 주식 투자자 또 2030의 주식 투자 성적이 썩 좋지 않고 거의 손실이라고 하고요. 또 신용융자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내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거보다더 손실폭이 크겠죠. 요즘엔 또 가상화폐 시장이 24시간 돌아가는데 거기다 또 레버리지까지 쓸수 있게 요즘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극심한 변동성에 손실을 입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부동산도 요새는 음좀 하락세로 접어들었죠. 금리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 영끌에서 집을 무리, 무리하게 매입한 분들이, 이제 분들이 이자 제 분들이 이 부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시기다. 지금이 뭐 최근에 전쟁 이슈도 있었고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도 있었고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 일들이 최근에 조금 처참한 투자 성적을 불러오지 않았나. 네, 근데 항상 시장은 돌고 돌잖아요. 2020년에 좋았으니 지금 좀 이런 시기도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좋은 때도 오겠죠. 네, 그 등락에 너무 일일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런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인드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럼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투자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산 증식을 위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할것 같은데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인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냥 마냥 무작정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보다는 나는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매수를 하겠다. 이렇 정확하게 내가 목표하는 바를 세우는 게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어떤 지역에 얼마짜리 집을 어떤 방법으로 매수하겠다. 네, 이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돈을 많이 벌겠다 보다는 음, 내가 원하는 게 진정 뭔지 좀 파악해서 달성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하겠죠 어떤 지역 어떤 집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은 많고 넓고 또 집도 종류가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 네 그게 또 투자를 위해 중요하다 뭐 주식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그리고 시장은 매일 뭐 이렇게 평일에 열리는데 매수 시점은 언제로 잡을지 어차피 우리는 최저점 최저점에서 잡을 수 없고 최고점에서 잡, 뭐, 팔 수도 없어요 최저점에서 매수하려다가 못하고 최고점에서 팔려다가 못 팔고 뭐 이런 결단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과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나머지는 쿨하게 놓칠 수 있는 용기.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를 사려고 했다가 아 이거 사려고 한 거는 내가 안 샀더니 올라가고 내가 매수한 거는 내려가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않고 쿨하게 아내거내 거가 아니었나 보다. 나랑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놓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어차피 내가 매수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섭섭해 하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네. 그냥 지장만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인드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혹시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네, 만약에 잘못된 판단이었으면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고집부리고 내 틀린 것에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해서도 손절을 해야 할 때는 손절을 해야 하는데, 죽어도 나는 손절 안할 거야. 그냥 끝까지 간다. 막 이렇게 질질질 끌다가 최악의 상황에 결국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그걸 또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일이 일비하고 메뚜기처럼 너무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것도, 어,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또 유연한 우리의 대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마인드를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 성공적인 투자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하면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누군가가 해주는 것과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해주면 아 그렇지 한번 이렇게 또 어, 상기할 수 있고 또내 마인드 잡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또 되돌아보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 좀 여유롭고 길게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에 또 좋은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꾸준한 음, 투자를 하는 그런 네, 마인드로 함,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성공적인 투자 파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음,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